고객여러분, 우리 열차에는 객실 중앙 7석 중한 곳에 임산부, 몸이 불편하신 분,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교통약자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특히 배가 불시지 않은 초기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조 부탁드립니다. 이번 역은 대방, 대방역입니다. 내리실분은 왼쪽입니다. 다음은 대방입니다 해방. The doors are only left. 이 옆은 푸는 곳과 청동차 사이가 넓습니다. 내리실 때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Please watch yourself.